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양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그런 와중에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 업종은 전기전자 커패시터 이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대장주 여섯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 상하가 종목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. 어 먼저, 성문이, 사마전기, 얘는 이제 업종은 전자 쪽이죠. 어 보시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, 콘덴서, 또 리액터 관련해서, 상신전자, 어, 사마전기, 성문전자,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C큐브, 그리고 페라이트, 이 자석 쪽이죠. 이 모터, 또 히토류 테마 관련해서, 이 캐스피온, 한일, 화학,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이런 모, 이큰이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됐고 라이콤 같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. 어, 그래서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같이 이런 그 급등을 단기간 에 했던 종목들이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. 이 개인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대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,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에 어,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제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모터 쪽, 또, 콘덴서, 이런 전기차 부품 관련 주들, 자동차 부품 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그리고 오늘 좀... 이 오늘 살펴보실 커패시터는 흔히 콘덴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콘덴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 바로 커패시터입니다. 그리고 커페스터의이 이미지를 보시면 슈퍼 커패시터 요 크기가 상당히 이제 큰 놈이죠 직경이 21, 높이 11mm의 이 커패시터 그리고 필름 커패시터 이거 좀 납작한 형태죠 그리고 적층 세라믹형 커패시터 이 형태는 이제 요런 어,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커패시터 이 대장주 어, 살펴보시면 사마전기성문전자 오늘 상한가 가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지금 펄을 보시면 얘는 이제 18배 수준, 그, 작년도 기준을 했을 때 1600원을 벌었습니다. PBR은 2.9,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1900억대, 아주 그 착한 시총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성문이도 오늘 상한가를 갖고, 펄은 22배,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이제 낮습니다. 425억대에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,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가볍게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뉴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가장 큰 놈이죠. 가장 안 노는 놈이 이 뉴인텍이고 보시면 이제 작년에 적자를 냈죠. 320원 주당 3 2 0원에 적자를 낸 기업이고 부채도 이제 342%로 가장 높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은 700억대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. 오늘 4% 급등을 했고 사명이 4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 1400억대. 부채는 이제 160억이고 그리고 160% 대고 그래서 사마콘덴서 비나텍은 이 비나텍은 오늘 이제 하락 마감을 한 반면에 사마콘센터는 어 콘덴서는 이제 오늘 그 1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시총을 보시면 4,800억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습니다. 그리고 비나텍이 4 0 0 0억대 수준. 어 그리고 이들 종목 한번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사마전기는 콘덴서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. 알미늄 전해 커패시터를 개발해서 전기차 시장에 판매 중인 회사가 삼화전기입니다. 오늘 뭐 강하게 지금 이 전에 있던 저항라인 때를 돌파를 하면서 어 상한가를 간그 삼화전기. 두 번째는 성문전자입니다. 이 콘덴서의 주 원자재인 금속 증작 필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. 이 콘덴서를 까면 그 안에 이제 돌돌 말린 이 금속이 있습니다. 그 금속을 제조하는 이 기업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, 이 플라스틱 필름을 사명에서부터 매입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아연이나 알미늄을 증착시켜서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 안에 있는 똥돌 말린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성문이고 이 필름 콘덴서는 백색 가전 전기차 하이브리드 신재생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입니다 오늘 이제 바닥이었죠. 이 다중바닥을 찍고 어 지금 1,500원대에서 급등을 시켰습니다. 뉴인텍, 국내 유일하게 8 0 0보트 커피시터를 양산하고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 현대차 아이오닉에 필름콘덴서 전량을 납품하고 있습니다. 어 거의 뭐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어 움직이고 있었던 이 뉴인텍입니다. 3형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용 2미크론 e 대의 초극막 커패시터 필름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고 전기차가 확대될수록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3형입니다 콘덴서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국내에서 3형 화학이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90%로 과점하고 있고 또 캐퍼시터 필름 시장에서 일본 도레이가 세계 1위 그리고 3형 화학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차 전기차 또 친환경 에너지 쪽또 인버터 이런 쪽 관련해서 가장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이 사명입니다 계속 이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21선에 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받을 때마다 이제 반등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추세가 이게 살아있는 종목 사마 콘덴서, 전장용 커페스터, 그리고 또 전령, 전령용 콘덴서, 또 MLCC를 생산하고 있는 사마 콘덴서.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 5만원대를 다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5만원대를 과연 이제 돌파할지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비나테, 에너지 저장장치 슈퍼 커페스터하고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, 또이 MEA죠. 막전극 접합제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중형 컵슈퍼커패시터 어,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비나텍입니다. 그리고 또 수소 관련주 또 컨덴서 관련주는 비나텍입니다. 지금 뭐 한번 이제 대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지금 2 0일선에서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이 비나텍. 오늘은 2%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2 1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비나텍입니다. 아 이렇게 오늘은 커패시터 관련주를 살펴봤습니다. 어, 시장의 돈의 흐름은 항상 또 미래 전망이 밝은 쪽 어, 그런 쪽으로 이 시장의 돈은 계속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양극재 관련된 그 종목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지금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모터 관련된 히토류죠 히토류, 모터, 페어라이트 다 전기차 모터 관련 주입니다 이 모터 쪽또 전기차 부품, 자동차 부품 쪽, 콘덴서 쪽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종목 쪽으로 이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항상 좋다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 연일 나올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징조죠 그래서 또 삼성 같이 이렇게 또 외국인 수급을 좀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종이 업종은 전기전자 쪽입니다 오늘도 뭐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왔죠 이세개 종목은 다 전기전자 쪽에서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기전자 쪽에서 자동차 또 전기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